원래 스무 살때 어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었었는데 음. 오히려 일찍 결혼한다고 한 사람들이 더안 되더라고요 그렇죠. 안 돼요. 근데 또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보는 눈이 어.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지. 네 그래서 아직은 근데 아직은 괜찮은데 왜스물아 네. 살이면. 그래서 아직 인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<웃음>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저는 약간 특이한데, 저 우선 좀 까마잡잡하고 좀좀 좀 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. 제가 좀 약간 야생적인 막 따남자 막 이러는 스타일. 아, 마초 약간 네. 카리스마 있는 네. 그런 상남자. 네. 아, 그렇구나. 네. <웃음> 자기 안에 변태가 있네. <웃음> 제가 약간 등치가 커서 음.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? 그냥 아. 딱 봐도 되게 든든해 보이는 어. 사람 남자가 안기면 어머 무서워하고 남자가 안기면 그러면 저기 떨어져요. <웃음> <웃음> 예 알겠습니다.